네 안녕하세요! 공파이 여러분! 헌터 방역! <목소리>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문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문어를 잡아서 먹을 건데 이 문어가 동해안에 사는 그냥 피문어 대왕문어가 아닙니다. 남해 쪽으로 가서 돌문어를 한번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아주 그냥 양양에 사는 이유가 없어 요 맨날 멀리 롯나 운전해서 가는데 오늘은 비행기 타고 가야지. 쇼? 슝슝슝야 내려와 야 다왔어 내려와 야야 내려 내리... 야 상만이랑 같이 가요 레스고야 이리 와 아! 자, 여러분, 지금 부산으로 오늘 문어 컨텐츠 하러 왔습니다. 문어를 잡아서 아직 뭘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혼자 잡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있습니다. 아, 진혜 대장님입니다. 저 저번에 청계할 때 설명드렸죠. 네, 맞습니다. 청계 잡고 지금 바로 온 거예요. 컨텐츠 이어 담기. 자, 그리고 얼굴 공개 안 하신 분인데, 백그라운드 팁이라고 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딕백입니다. 아 목소리가 이성균 얼굴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그래서 저기 냉물도감 네. 자 그래서 문어를 잡아볼 건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잡는 거 힘들고 솔초트홀릭이라는 헤루질 앞에 회원분들이 스킨 헤루질로 잡으시는데 보통 잡으실때 한몇 마리 잡으시나요? 많이 잡을 때는 뭐 20마리 30 30마리 아 일단 오늘 저는 컨텐츠를 성공시킬 수 있나요? 저를 믿고 따뤄주죠아이게 <웃음> 어, 믿습니다. <웃음> 믿습니다 아, <웃음> 이 겉에서는 문어를 잡기 힘들죠? 워킹 헤루질로는 힘드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이제 장화 헤루질로는 힘들고 보통 스킨 헤루질로 하시는데 이거는 자격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전 헤루질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개꿀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물이 많이 차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면 바로 리즈입니다 3시간 후에 물이 빠질 겁니다 3시간 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롯나 대기 리발 저희 보시면 아까 오드로이 세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로로어있인거 보이시죠 저거 같기도 한데 지금 생물도가님이 한번 떠볼 겁니다 잡았나? 잡았나 잡았나? 아좋습니죠 없다 없다 소울홀리 많은... 매니저분 저번에도 인사드렸죠 오늘 뭐 잡으시나요? 오늘은 문어 참수라 어허 너무 좋습니다 스킨할때 오리발이 필수인가요? 물에서 치고 나가려면은 아 아니, 새로 사신 거예요? 이것도 말씀 좀 해주시지 이런 거 아이. 부끄러웠고. 아이. 멋있게 가주세요 오오 <웃음> 다시 할게요 오오오오오오오세요 아, 아, 많이 잡오오세오오오오다오오오컷 컷. 아오심히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지금 진 대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과연 뭐가 잡혔을지 음. 오! 어, 와! 네. <웃음> 저 돌문어인가요? 네 돌문어가 그렇게 커요? 오. 와. 기가 막히겠는데요? 와 여러분 돌문어급이 아닌데 여러분? 손이랑 비교해보세요 이거는 어, 귀여워 근데 저희가 잡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잡은 거잖아요 생물대관님이또 잡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죠? <웃음> 봤나? <웃음> 야 라면 넣어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그 주작 아니죠? 주작이에요 <웃음> 근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이 생겨팡 황무인이? 우리 얼굴에 한번 붙여 주실 거죠? 우이 입뼈 론코자 입 론코자 입야오오오오오오푸치레기야 이게 뭐라하지 않았어요? 나리발레기야 아깝다 이런 것 같은데 론나 맛있겠다 펀치레기야 대장님 뭐 잡으셨습니까? 핸구슬 오란게 진짜 크다 아기 주꾸미 아 주꾸미 귀여워 소라는 크기가 거의 한 주먹만 합니다 와 기가 막히다 이거 자 여러분 이제 장화 신고 들어갈 건데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건가요? 13마리요 어 현실적입니다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딱한 마리요 나가세요 소방기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145마리요 자 여러분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솔트리분들이 저희와는 차원에 다른 해류제 하고 계십니다 만약 못 잡으면 저분들이 잡아주실 거예요 <웃음> 숟가락만 얹어야지 저를 보시면 얘는 망둥이에요 망둥 한번 잡아볼게요 어 꺼져 정 떨어지니까 예 연가시 있습니다 생선 생선 생선 어 뭐야 이 통발 저 여러분 물이 빠지니까 통발이 나는데 그 통발 안에 저기 안에 돌개 한 마리 있네요 돌개 크기가 작습니다 이따 빼줄게요 놔주세요 그게 엄청 빠른 건데. <웃음> 형님 또 이러시네. 야 나쁘지 않네. 그게 오유. 이거 진짜 튀겨먹면개맛인데 가져가실 건가요? 방생하실 건가요? 드실 건가요? 방감. 역시 냉물도감.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군부 천국입니다. 군부. 군부 옛날에 먹었었는데 군부를 잘못 손질해서 먹으면 먹다가 랑랭이 다 털립니다. 왜? <웃음> 안 가네. 기들였어요오 진짜 안 가네. 여기서 제가 손댔는데 도망가면 인정하겠습니다, 형님. <웃음> 오 이게 뭐예요 이게 달팽이주인가 그럴걸요? 야 이거 여러분 황컴포증 그냥 지대로 바라 와버립니다 꺼져 버릴게요 아, 아, 아. 오저 불가사리에요 무슨 불가사리지? 처음 보는데? 우와 뭐야? 아무루 불가사리나 불사리야? 아닌데 어, 얘 두개는 다르네 아, 이런 것도 야. 우와, 오 이런것도 있구나 우와, 무슨 고동이에요 이게? 초대고동 저, 저 진짜 태어나서 이거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는 거 불가사리 드셔보실래요? 이런 <웃음> 데돌 들면 돌문나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제껴 없서리발자이돌 열어 응. 없서리발자 여러분 이런 자그마한 돌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열어 없어 자 여러분 문어가 또 나왔습니다 문어 야 얘도 큰데? 어. 예. 야 얘도 아까랑 크기 거의 비슷해요 이야 아. 얘 돌문어 아. 사이즈가 아까랑 똑같다 진짜 크기 이 어, 헌터컹이라고 생각나자 제가 잡았습니다 황문이가 저한테 온 거죠 다시 먹도록 오, 하겠습니다 다른데. 야 이게 돌문어 사이즈는 와 진짜 크네 저희 생동님침좀 닦으세요 <웃음> <웃음> 좀 아, 오 비트 쪼갤수 있겠는데 이거? 에? 소리 좀 그런데요? <웃음> 왜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아, 뭐 이상한 거 생각하신 거 아니죠? 공안 잡는 건데 어. 혹시나 하신 거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골뱅이 골뱅이가 사실 동해에서는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골뱅이랑 소라 잡아왔거든요 네 아무 말도 없으시네요. 앞주자. <웃음> 잡은 것들 다 여기다 둘게요. 자러분 지금 솔트올리 회원분들 돌아오고 계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문어가 진짜 많구나. 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실리기로 하세요. 아, <웃음> 문어 몇 마리인가요? 네 마리 정도네요. 저희 뭔가 지금 약간 아기새 <웃음> 느낌이죠, 약간. 야, 오 진짜 많이 잡으셨다. 이야 <웃음> 얘 진짜 되겠네. 크다 와와 대박이다 와우 야 와. 와. 아, 이거 진짜 생각보다, 크다 이게. 어, 얘 어, 진짜 크죠 문어가 여러분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책임으로 어, 관셔해야겠다나 <웃음> <다 웃음> <다 해결을 웃음> 이런 거 처음 봐와 이거 와, 와 문어만 지금 <웃음> 열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없는 너무운데 아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꽉 어우 진짜요자 여러분 지금 문어 아이스버스에 잡은 거다 담고 계십니다 와 이게 몇 마리야 자 지금 매니저분이나 다른 회원분 한 분이 마지막으로 들어오십니다 야 문어 문어 진짜 큰데요 와 제일 큰데요? 네가 제일 크다 와 우와 제일 크다 우와 예. 우와 와, 예와와자 여러분 지금 잡아온 문어를 한번 보우려고 어. 했는데 이게 진짜 안되네 그러... <웃음> 빨래같되이 작은 거라면서요 와 이게 작은 거예요 와 보통 한 이거에 몇배 잡으시나요? 100마리 정도 100마리요? <웃음> 수마리정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충 한 60만원씩 된다고 합니다 오늘 돈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 대장님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 솔트홀릭 자주 탕탕 지금, 지금 다 박혀 있는데 아 너무 멀... 어 <웃음> 자, 여러분 솔트홀릭 많이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동해도 가시고 서해도 가신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광고의 대가로 문어 잡아 주시나요? 아주 <웃음> 가시면 됩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마리 정도 잡아주셨는데 부르님은 여기서 지금 바로 라면 넣어서 라삭라삭 할 거고 저는 이제 한 마리만 딱 얻어가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요리를 할 건데 아직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집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문상문삭문상문삭이요아 <웃음> 문상, 이거 저, 저희 다 들고 됩니 어... 구독하시면 가...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진해대장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꼭 화이팅 꼭.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솔트홀리 화이팅 <웃음> 자 여러분 문어 들어갑니다 문어 어, 살아있나 살아있나 예, 손목 스냅이시네요. 스냅이 남다르신데 뭐 하셨나요? 이야 <웃음> 문어는 짧게 딱 익혀야 되는 거 아시죠? 음. 여러분 오늘 먹는 라면은 뻘 문어 라면입니다. 뻘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씻는 환경이 안 돼가지고 뻘 보세요. 리발! 자, 여러분 두더지 게임 시작됐습니다. 두더지 게임 <웃음> 바로 시식해볼게요. 문어 다리랑 라면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슈베름! 음. 문어 갈질이요 문어 가져갈 건데, 어 지금 이렇게 살았거든요. 숨 쉬는 거 보이시죠? 숨 쉬어봐. 숨. 어 그렇지. 너다이래게야. 자 그나마 팔팔하고, 오 크다 얘. 보식이에요 얘? 예? 얘? 예? 뭐가요? 아 이거. 숨구멍 아, 숨구멍 거시기에요 <웃음> 한 마리 더 아우 어, 얘다 눈 봐봐 아우 어, 미안하다 데려가달라 네오이 어, 나방 들어갔다 단백질이죠 이렇게 두 마리 집으로 가져와서 한 마리 먹고 한 마리 러머니 들리돌아가겠습니다큰놈두 마리 들고 갈게요 라탕 라탕 아유, 아유. 아주 그냥 이번 해루질 아주 개꿀이었어 그냥 쳐다만 보니까 이렇게 아주 큰두 마리 문어가 생기네방치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어 두 마리를 잡아와 안 하네. 얻어왔습니다 <웃음> 그런데 여러분 두 마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한 마리는 제가 먹고 한 마리는 러머니 드릴 거라서 한 마리로만 조리를 해볼건데 아직 여러분께 제가 어떤 요리를 할지 말씀안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치가 뭐냐 바로바로 바로, 바로 돌문어를 잡아서 돌문어 장 덮밥 뭐 미치레기 먹어보자 했어야 되네 덮밥 앞으로 끝내네 미치레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랬기를 장에 담근 다음에 덮밥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지금 바로 펀치레기야 자 근데 여러분 이랬기들을 손질하기 전에 먼저 간장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미팅 자 그리고 난장 3컵 어머머머머머머 어, 어, 어. 버려버려 그리고 물 살짝 버려 여러분 원래 간장게장 레시피에서는 물이랑 간장 1대1 비율로 넣고 설탕 3분의 2 정도 딱 넣고 그리고 끓여주면 끝인데 문어 장 레시피는 많이 다릅니다 이 간장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냐 판데렐라는 어려 어, 언제 왔어 김상만? 너 이거 먹고 싶어서 왔어 근데 나 사과를 지금 나시미로 깎고 있네 이발 이 사과를 가장에 넣으면요 굉장히 풍부한 식이섬유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개구라요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넣으라 해서 넣는 거예요 조사 자그 다음에 요거 탐사수 아니죠 매실에 맞습니다 롯나 옛날 사람? 언언언어 뭐야 사과 매실주다 어, 펀치 그 다음에 요거 맞습니다 통만에 바로 까가지고 싹다 넣어버려 아안 열리네 열어버려 싹다 넣어버려 아직 한발남았다자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넣는데 뭐 넣냐 애츠펀치 이상마 아, 나 이상하다. 나야 나야 나야 나갑자왜 이렇게 왜 이래 <웃음> <웃음> 펀치펀치펀치펀치 펀치, 펀치. 자 그리고 루추루추루추 마지막으로 끝날려라양파사이라이 양파 망치 들어가이랄야 그렇게 대치면 바로 부탁하 히히가열다리발 파이 자 여러분 이렇 두고 무려 30분 동안 우려줍니다 롬나 기다려야 돼 리바 펀치 자 여러분 이렇게 30분 우려냈으면 턴오프 일로 헬할게야자 그리고 이건 상원에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어 손질 레츠고 펀치 자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돌문어가 이렇게 큰건 처음 보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해루질로 동해안에서 대화문어 잡았을 때크기랑 거의 비싼 크기인데 배지러 가자 열어드리자마자 펀치 자 여러분 이게 앞면 이거 눈이 너무 찔러보자 뒷면 돌리면은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 손을 넣고 뒤집으면 돼요 오 이거 커가지고 예. 야. 자 그럼 이렇게 먹물이 나오고 여기 안에 내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 바로 모터야 조사 조사 오 머무 오오이 먹물 오이리발레야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내장 같은 거 전부 다 이렇게 떼 주면 됩니다. 으악. 자, 오, 이게 뇌 같아요, 여러분. 와 버릴게요. 자, 그러고 여기 나머지 붙어있는 거다 조져, 조져,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깔끔해졌고, 여기 보시면, 어, 눈알. 눈알 좀 잘라줄게요, 여러분. 이거 모자이크 해주세요, 라삭 사무라이. 반대쪽 눈도 라삭 오로동 자, 이렇게 하면 90% 손질 끝난 거고요. 뒤로 돌리면은, 문어 라가리 있습니다. 아, 이게 작은 문어면은, 짜면 나오거든요, 손으로. 으! 음. 가위로 한번 도려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약간 앵무새 부리처럼이렇게 생겼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딱딱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펀치. 그럼 전반적인 이런 문어 손들이 거의 다 끝이 나는데 보시면은 지금 점액질이 분소보다 많아요. 그래서 점액질을 조사야 해 되는데 어떻게 조지냐? 떨어뜨리자마자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조조조조조조조조 밀가루로 하면은 점액질을 가져가고 빨판이 지금 롯나더었거든요자 여러분 여기 빨판 보시면 뻘 같은 게 이게 박혀 있거든요. 이거를 밀가루로 이렇게 싹 하면 이거 보세요 없어지죠? 똥 어, 묻네. 없어지죠. 여기서 하나하나 빨판들을 전부 다대리 녹아다. 떨어뜨리자마자 펀치. 자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씻어버린 문어가 탄생합니다. 아직도 뽀뽀기는 살아 있을 거예요. 보세요. 죽었네. 어 냄새나 상해 날 이발. 여러분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뽀뽀뽀 매직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어를 아주 살짝 데쳐줄게요 살짝 버려버려 자 후라이팬 아, 잠깐만, 물 받아야 되는데? 물 바로 자, 잠깐만 물받아야 되는데 자물받아놓고 바로 파이야자 여러분 이렇게 어제도 기포가 슬슬 올라오면 문어를 이렇게 넣을 건데 바로 푹 담그지 않습니다 예쁘게 만들려면요 약간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면 이렇게 싹 말려 올라가죠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 이렇게 한번더 조금 더 슝샹 말려 올라가죠 넣었다가 요걸 계속 그냥 반복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플라워 느낌이 난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투하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짧게 데쳐질 겁니다 진짜 짧게 3 2 1턴어는구라이요 이렇게 하면 생으로 먹지 와 여러분 이거 비주얼 보세요 와아이 이 비주얼 말고 얘가 훌륭하죠 죄송해요 자 문화를 살짝 데치는 얘는 문화를 오래 데치게 되면 진짜 너무 질겨져가지고 그냥 살짝 데치나면딱 지금이다 턴어프 일로와 아, 이래 아끼야 너무 큰데 오케이 땅이다땅이다 으아 어, 춤추고 오세요 댕댕댕 여러분 살아은문화 아주 정성스럽고 예쁘게 잘게 썰어줍니다. 라삭살라삭라삭라라라삭삭살 라삭살 라삭살 라삭살 라삭살 라삭살 라삭살 라삭 뭐, 초장 같은 아예 필요 없는데, 그걸 간이 돼 있는데요? 이거 굳이, 문어장, 덮밥 해야 되나? 이건 채로 먹어도 컨텐츠인데, 전시차려 해야지, 해야지. 다리 하나씩 썰리자. 꼬지차례, 썰려. 상식입, 썰려. 자, 여러분, 댓글 보니까, 한옥 아, 이런 댓글 보이더라고요. 형형 장난처럼 이렇게 자르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칼질 한번 해줘요. 한번 진심으로 진짜 칼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슬라이스,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문어장 통 열려오시고 자 여기에 문어를 다 평평하게 담습니다 들어가 이래야게야 그리고 군부대에서 했던 평탄화 작업 로저 로저 버려 자 여기에 양파를 그냥 썰어넣습니다 라삭 사브라이 양파도 문어 위에 평탄화 작업 조조조조조져 버려 청고추랑 홍고추도 그냥 라삭 라삭 오오 라삭 라삭 오오 라삭 라삭 오오 자, 여러분, 이렇게 제 로추를 다 잘라 넣었어. 아니, 아니, 아니. 개소리야. 로추를 다 잘라 넣었으면, 푹삶아뒀던 오, 이 사과가 왜 이래, 리벌이 간장을 한번맛좀 볼게요. 오, 쉣! 홀리 쉣! What the fuck is my t o w i s It's very, very delicious. 개짜요, 리발, 개짜. 자, 이 간장을 여기다 쏴 부어줍니다. 쫙. 얘를 퍼서. 쫙. 또 퍼서. 잠깐만, 리벌 그냥 부으면 되는 거잖아. 자 여러분 그럼 대망의 문어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아주 완성된 거 아니에요. 왜왜왜 왜, 왜, 라가리 봉쇄 아이씨 뭐가 떨어진 거야. 영어로. 어가이문어레기야한 번씩 돌아와서 프로트 백으로 닫다버려 문어장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 후에가 가장 맛있다고요. 3일 뒤에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어장이 끝이 아니죠. 문어장 덮밥이야. 또뭐 만들어야 돼요. 라당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어 간장의 장식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웃음> 자 <다 열어. 웃음> <웃음> 여러분 원래 72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96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 더 뒀었거든요 열어보자 이 여러분 간장이 완전 절여져가지고 지금 자 <웃음> 여러분 다 이렇게 문어 집이 나온 이 간장 만 살짝 맛 한번 볼게요 밥위에 문어장만 올려서 먹어도 정말 너무나도 초배하려맛이겠지만 보기에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좋게 하려면 이게 빠질 수 없죠 갤달? 아 여러분 깨졌습니다 아이씨 아, 리브라 건져 건져 자 다시 부드럽게 달달 이 달걀을 단순란으로 조져버릴거기 때문에 8분정도만 딱 끓여줄게 딱 8분 지금이 4시 42분 50분에 딱 꺼버리면 창 오프 르릇 늑섭밥 버려 어, 어. 뜨거이씨 빠취 빠취 벌어벌어졌다자 여기에 문어를 예쁘게 올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달걀 반숙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발 어 겉엔 롯 아름다워 싹 한번 잘라보면 이야 개질입니다 개질을 아주 쌍라네쌍라 쌍란. 얘를 고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쪽에 조금 뭔가 부족해요 그죠 이게 뭐가 부족할까 뭐긴 뭐야 팔에 끼지 떨어뜨리지 마다 나삭팔나삭팔나삭팔 파만 올리면은 야파더 있어야겠네 리발 자 여러분 기에서 문어 장이 완성 됐습니다 예는 곱사리. 여러분들 가서 제가 만들었거든. 저에 비주얼이 가장 예쁘고 시중에 판매하는 느낌이죠. 그렇다고 해 주세요. 자, 그럼서 이렇게들 지금 바로 시매를해 볼게요. 바로 먹어 볼게요. 일단 이런 거를 먹기 전에 여러분 딱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먹 떠먹 비벼서 먹는 거랑 떠서 먹는 거. 저는 거의 비먹인데 이거는 약간 비주얼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은 떠먹어 볼게요. 자, 그리고 저는 요래기죠여껍사리 이렇게. 자, 요래기 요리끼 먼저 한번 먹어 볼게요. 자, 이게 와이 간장 냄새가 진짜 이게 유치미 이웃이 전혀 어울게야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네. 한마리 너무 맛있어 보이죠? 안줄거야와 오랜만이네 이런. 근접화법 리발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문어를 제가 정말 살짝 데쳤거든요 한 3분 데쳤나? 이게 라면 먹었을 때는 굉장히 좀 깊게 데쳐가지고 진짜 거의 고무처 씹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브은 힘이 있어서 그냥 맛있는 척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벌써 다 삼켰어요 야 이거 밥이랑 빨리 먹어야겠다 요 밥이랑 단순란 요거만 옆에 살짝 두고 투배르 마하 봤냐 왔다 왔다오 <목소리> 이맛 있으면 여러분 와 잠시만 이거 혼자 먹을 수가 없어 그죠? 항상 혼자 먹는데 아좀미안하더라고요 카메라맨이 그 한입만 먹어보세요 맛있죠? 이거만 먹어라 그럼 계란 <목소리> 계란 달라고 미쳤네 배가 불렀네 이 사람 알아어 알았어, 알았어. 잠시을 기다려 볼게 내가 그래, 계란이랑 여기 이거 다리살이요 몸통살이거든 문어 몸통살 몸통살 맛있는 거 알지? 에이구 <웃음> 새끼 이거 끄덕이 이제 빨라졌구만 이? 아따 내가 그냥 계란 반딱 죽었어 또 고생하는데 이거 줄게 이거 자 이거 먹어, 먹어봐 구라야 <웃음> 아왜왜왜 네. 네, 네. <웃음> 여러분 계란을 반 통째로 넣으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계란맛이랑 너무 잘 어울려져가지고 계란을 한세 개는 삶아줘야 돼요세개왜냐면 지금 반 먹을거지 그럼 왜왜 죄송합니다 이거 반줄생각을 갑자기 개빡쳤어요 군어장 태어나서 음... 여기에 묻은 거를 왜 커서 놀라실 텐데 <웃음> 자 이거는 아 이거 개큰거 올라간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리발 문어 한개 올려드릴까요? 두개 올려드릴까요? 한 개면 좌우 두 개면 끄덕 네 하나 초베르 어때 계란 넣을까 다르죠? 맛있죠? 왜 네, 계란 반 들어갔으니까 맛있지 이거 안줘이 하나 남은 거다내 거야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번에 완전 해자 갑니다 해자해자한입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초베르 할렐루... 야... 그러분 <립> 이게 세세 올려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는 게 짜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립> 이건 너무 가까운데요? 카메라맨... 이미이 말할 거요 어디가 어디가?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립> 문어프라고? 문어프라고? 이리, 이리 와 이리 와한대한번 받아 오케이 너 카메라맨 너 죽었어 빛깔 라놔한입 가라 이거 계란 달라고 아주 명확한 레기구만 이거. 침닦아, 침닦아. 들어가세요. 초베를. 왜? 못 넣을 것 같아? 입이 작아? 개도롭게 쳐드셨네요. 먹으라고요? 릴란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침 냄새 나는 것 같은. 데 여러분들, 거짓말 애들이 반쪽 보고요 지금. 땀이 갑자기 론나하기 시작했어요. 보이세요 지금? 저 찍어주는 직원인데 먹어야죠 초베를. 음, 침맛 나. Yes, yes, y e